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you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여기는 <목> <목> <목> 금릉역입니다. 금릉역 쉽게 말하면 동네 탐구 생활인데 임장 개념으로 한번 이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열심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웃음> 이쪽 반대편은 생각보다 되게 번화가예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보성 녹차 하나 사서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많고 역 앞이 생각보다 많이 번화가네요 뭐 은행도 있고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들부터 해서 뭐 여기 버스킹도 하고 있고 와 되게 첫인상이 좋은데요 되게 계속 한번 걸어가 볼게요 嗯 <laughs> д 살기는 좋은 동네 같네요, 진짜 확실히 아이들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느낀 점은 빌라 쪽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훨씬 많고 뭔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기에는 훨씬 좋은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비싸서 그렇지 아, 여러 단지들을 좀 둘러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후곡마을 6단지가 가장 살기 좋아 보이고 역하고도 가깝고 어, 되게 안전하고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단지도 그렇게 작지 않고 물론 방 3개짜리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어, 그래도 첫 스타트로 보기에는 괜찮은 단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한번 들려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쉽지 않네요 오늘 즐겁게 임장을 마쳤습니다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고 뭔가 그려지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